그만큼 스크래치가 이사해로안 아, 아, 맞는데 아, 이대로 둘 수는 없잖아. 뚫린 뚫린. 안녕하십니까. 소리아빠입니다. 고맙습니다. 제가 오늘은 스바르티필렌4 0 1 구입하면서 어, 어 이번에 새로 산 옵션품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 엔진 옆쪽에다가 보면 엔진 가드라고 뭐그 블러 가드, 발판 확장하는 거죠, 포크 슬라이드, 그리고 임도용 패드죠, 라이터 가드. 바이크 하나 사면 쓸데없이 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. 그리고 이제 구입을 한게 에로우. <목소리> 아크라포비치가 한 120만원 정도. 에로 모플러가 65만원. 그 다음에 레오빈스가 한 55만원 정도. 스바르트 필렌이라는말 그 자체가 검은색 화살이라는 뜻이잖아요. 어, 화살은 화살이지. 그서 <웃음> 이제 에로 모플러. 이런가 발판 하나 완성 자, 이번엔 포크 슬라이더 반대편은 안되겠네 아, 저거 달랑 한개밖에 못따나? 아 세개나 남았는데 딱 하면 맞을 것 같은데 가사가 얘는 풀려 얘가 지만안 풀려 다시 연구를 좀 했어 차대 보호대를 했습니다 이쯤이면 뭐 자빠져도 차대를 잘 보호해 줄수 있겠죠 음. 얘는 사이즈가 안 맞아 여기 요 넓이가 이 넓이보다 더 두꺼워 가지고 여기 끼워지질 않아요. 그래서 저거는 반품을 해야 될것 같은데 내가 성격상 반품을 할수 있으려나? <웃음> 살때 요만큼 스크래치가 있었어. 근데 뭐큰 신경 쓰이는 부분이 아니었어. 자, 에로우 순정 모플러를 제거하면 순정 모플러에 여기 이렇게 모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, 이게 순정 모플러 이 구멍이 보이나요? 순정 모플러의 엔드 이 팁이 약간 더 넓어요 한 그래서 요 넓이를 요게 조금 더 넓기 때문에 아마 요걸 조금 더 보강을 해 놨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이렇게 갈아서 다 제거를 해주고 나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딱 맞아 들어갑니다 안 맞는데? 이대로 둘 수는 없잖아. 오케이. 될것 같아, 이번에. 와셔를 하나. 오케이, 오케이, 여기까지 좋았어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. 시동 한번 걸어 볼까요? 이건 후적이 좀 터지는데? <목소리> 한 바퀴만 소음기를 떼내면 어떤 소리가 나는지도 궁금하죠? 궁금해. 이걸로 안되네. 아, 예. 되나? 오늘 가지고 온 공구는 다 안맞네. 예, 안맞을 것 같은데? 안맞네. 자, 에로머플러를 달았습니다. 새로 소리 한번 들어보려고 나.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 소음기를 장착한 상태고 핸드폰을 왠지 잃어버린 것 같은 소음기 뺐어요 그럼 한번 또 달려볼게요